4명의 저 네. 걱정은 없었고요 우리끼리 그댕이 네. 어... 기대가 됐고요 걱정됐던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적이 되는 거죠, 이제 예. 다들 갑자기 눈빛이 바뀌시더라고요 갑자기 <웃음> <웃음> <웃음> 이제부터는 2위 싸움이다 노력하는 자는 네. 즐거워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안녕하세요. 미스리쿠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영검입니다. 아나운서 김선신입니다. 지난 주에 저희가 팀 현정 라운드를 마무리 짓고 이제 본격적인 실력 검증만 남아 있는데 김선신 씨는 누가 가장 막강하다 생각하십니까? 그 드래프트 순위에서도 4순위로 뽑힌 네. 강동근 멘토님의 참가자들이 네. 뭔가 일을 갈고 준비를 아 했을 것 같다. 일리가 있어. 그쵸. 일리가 있어. 그럼 아나운서는 네. 어떤 팀이 잘할 것 같나요? 전 조재호 멘토 팀이죠. 어 왜요? 키가 제일 작잖아요, 조지 멘토가 그럼, 그럼 저도 응원해야 돼. 아니 원래 단신들은 단신들 도와줘야 돼 아. 거기다가 또 이런 대회일수록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대한민국의 속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할리라고 저는 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조지 멘토는 자기 좋다는 사람 다 끌어당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도 저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웃음> 이 사람아 <웃음> 일단 3라운드 진행을 앞두고 상금 규모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 상금 규모 정말 어마어마한데 좀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 제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진출자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그리고 4라운드 진출자에게는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5라운드 진출자에게는 4 0 0만원 아니죠. 450만원의 상금 그리고 최소 우승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는데 총 누적 상금의 4000만원 중에 어떤 선수가 가장 많은 상금을 가져갈지 미쓰리 쿠션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2라운드 정말 중요하잖아요. 2라운드 진행 방식 바로 팀 서바이벌입니다. <웃음> 오늘부터 미쓰리쿠션 경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해설을 맡아줄 분을 미쓰리쿠션 측에서만 딱어울림을 선정을 하셨어요 네, 벌써부터 네. 웃음이 납니다 네. 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막걸리 해설로 유명한 분이죠 무등산 폭격기였다가 예. 지금 무등산 불발탄이 된 김현석 해설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약 20년 전까지는 네. 엄청난 또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지금은 가끔은 시동이 걸리지 않는 불발타입니다 지금 아예 안 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치고는 치요즘에는 어, 스트로크에 조금 더 시동을 거는 것보다는 네. 요거에 오, 요거에 시동을 건가요? 요거에 조금 더 시동을 음. 걸고 있는 어, 그리고 뭐 오늘은 뭐 거의 뭐내 집에 온양 음. 너무나 편하네요 오. 그동안에 어, 약 10여 년 동안 이 표준말 서울말로 방송하려다 보니까 네? 어, 너무 힘들었는데 네? 오늘 이 미쓰리 쿠션 내 네. 네,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웃음> 아니 제작진에 협의된 거예요 그거? 안 됐어요 예능으로 아, 가겠다 아 어, 그렇죠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리를 일단 돌아가 주시고요 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멘토 팀 모시겠습니다 우 와,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요 또 1라운드로 드래프트권을 아, 가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팀 자신 있다 아, 서현 네. 멘토님 일주일간의 연습 분위기 어땠습니까? 아 저희 팀 분위기 너무 좋고 재밌게 훈련 했고요 또 너무 이게 많은 질문들을 또 가져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당구 얘기를 많이 하면서 또 너무 재밌게 훈련을 했,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분위기가 좋았다 근데 저는 1라운드 1순위였던 이유경 참가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팀내 서바이벌 미션이라는 걸 알았을 때 선수들의 감정은 어떻게 됐었나요? 중요하죠 어, 다들 갑자기 눈빛이 바뀌시더라고요. <웃음> 갑자기, 다들 눈빛이 사나워지셔가지고, 갑자기 다, 아, <웃음> <웃음> 다, 아, 적이 네, 잘... 네, 다 적이 돼버려가지고, 오. 어, 좀사벌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 그래서 우리 김보라 참가자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내가 이 선수만큼은 밟고 일어나야 되겠다. <웃음> 이길 수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제거를 해버려야 되는 우승 후보 이호경 선수를 아이 서바이벌에서 견제할 네, 만하죠.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이니까 지금 밟아버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서 삶의 멘토 팀에서도 팀 구호를 준비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 어 맞나요 아 까먹었나 우리 <웃음> 팀이 때와 지금 팀이 아닐 때 <웃음> 그러니까. 아, <아니>, 그래도 <웃음> 예. 팀그 맞춘 건 하고 가야죠 지금은 이기요미 3,4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자 아, 이제 미스리쿠션 2라운드 팀 서바이벌 서현민 멘토팀 한주희 참가자입니다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충분히 코너 마지막 투 쓰리쿠션 진입하면 가능합니다 자 키스도 있어요 네아 네. 쓰리쿠션 경기에 최대의 적 키스 자. 두 번째 참가자는 김보라 참가자입니다 멋진 공을 선택을 했어요 자 연속된 키스 세 번째 참가자 김보민 참가자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보죠자자 자, 들어가요 들어! 들어! 들어! 됐어요 갔어요 <웃음> 오 초반부터 한바틀 하면 실수할 뻔했어요 제가 이거안들어왔으면 제가 놀리려고 그랬거든요 <웃음> 네 어우 네. 출발 좋습니다 자 찬스가 왔습니다 바깥 돌리기 자 첫 득점에는 성공했지만 역시 바깥 돌리기 좀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출발 그만큼 힘이 살짝 실리면서 아쉬움을 남기네요 네 번째 참가자는 이희우경 참가자입니다 자, 현역 LPBA 선수 중에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희우경 선수 자 원뱅크를 노리지 않고 옆돌리기로 가요 네 옆돌리기를 선택했는데 정확합니다 상당히 이민한 옆돌이 와 이연속 득점 그만큼 섬세함을 잘 갖추고 있는 이우경 선수 본인이 도리.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뱅크샷 자! 크샷자야 자.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힙니다 자 됐어요 단단장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들어 자 이우경 선수가 들어갑니다 <웃음> 자 아니 너무 자신 있게 지르셨잖아요 <웃음> 아니 난될줄 알았어요 2이닝으로 <웃음> 넘어왔습니다 자 길게 자! 빨간 거 들어! 아. 들어! 아. 브릿지가 상당히 불편함을 줍니다 자 키스 만나면 돼요 네. 키스가 안 났어요 자 키스는 펼고 야, 들어가요. 서바이벌은 1등을 하, 잡겠다, 1등을 하겠다라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저. 자, 김우생 가자도! 아. 자, 얼굴도 이우경 선수가 제일 밝아요. 스코어만큼이나. 그죠 밝은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타이탄 경기 방식인데 타이트한 경기 방식인데 오 대회전 자 들어갈 필요 없는데 들어가요 지금 이적구 맞으러 가고 있는데 오, 들어가요 오, 오! 자 이거 야. 트릭인가요? 이거, 이거 왜 들어가신 거죠? 매직인가요? 어떻게든 올라가겠다 자자 자. 편안하게 이적구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나서 2연속 득점! 까다로운 배치인데? 끌림수가 있보정이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자 어쨌든 지금 이후경 참가자가 57점으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2위 싸움이다! 자 몰라요! 됐어요! 2득이득 이 득점은 우리가 조용해서 들어간 득점이자 <웃음> 됐어요 우와, 이제는 됐어요 됩니다. 오이 연속 득점 한 주위 참가자 무섭게 달립니다. 자 조금은 자세가 안 좋은 상황에서 네, 불편하, 지금 이런 불편합니다. 네 큐거리는 스커트가 일어나요. 근데 그 스커트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안 일어나네. <웃음> 한 개만 치면은 또 따라갈 수 있었는데 아왜 이렇게 그 기회를 못 살리는지 너, 너무 제 자신이 싫더라고요 눈빛 예세습니다 좋아요 자쭉 들어갔어요 돌까요 들어가요 자자 아. 바깥 아, 뚫리기 성공하면서 김부미 참가자도 달리기 시작합니다 네 21점 한줄 참가자와 함께 지금 21점입니다 음, 음, 음, 음. 자온야 뱅크샷 들어가는데 그냥 득점 안 했어도 네. 이 정도쯤이야 가... 뭐 한번 쉬어 쉬고 들어간다 쉬어가는 타임이다 네. 전반도 얼마 안 남았겠다 58초는 같습니다 자 좋아요 저. 자 키스 그렇죠 자 이제 전반전 마지막 타임이 되겠죠 그렇죠 1위를 굳히고 있는 이우경 참가자 자잘 치네요 단골을 어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자. 서, 설민 멘토한테 배웠겠죠 아니죠 지금 멘토지 평상시 멘토가 아니에요 <웃음> 걸로. 자. 야, 야, 성나네. 야, 2연속 득점. 봐 오! 오! 어? 자.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네, 아, 들어오세요. 예. 네. 2연속 득점으로 끝나면서 전반은 이우경 선수가 59점 1위로 마무리합니다. 아, 어, 재밌네, 이거. <웃음> 자,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왔습니다. 후반전은 전반전의 역순으로 시작하고요. 이우경 선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코너 아. 시작할게. 자, 접전이에요. 자, 접전. 접전인데요. 접전, 접전. 접. 접. 접. 아! 자, 이제 김보라 참가자 도복 기사. 자. 오. 단단창으로 좀더잘 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후반전에 공이 잘 왔는데 제가 그걸 못 풀어냈던 것들이 있어서 너무 아쉬운데 현재 리위를 달리고 있는 이우경 참가자 오키스 오 키스. 아... 네. 자 들어가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들어가요. 오, 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또 들어갑니까? 아자 이우경 선수 자,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야구 원팁의 여계전을 이용한 장장 단어로 가는 더블 쿠션 오, 줘? 더블 쿠션? 와. 와, 와 당구가 아무래도 사이즈대로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셨나? 어떻게 보세요? 어 이거는 역회전으로 들어가는 거라 쉬운 공이 아니었는데 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뱅크샷을 지금 계속 노리고 있는 김보민 선수인데 자, 이호경 선수가 그렇게 쉽게 지금 뱅크샷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 뒷사람은 무조건 잡고 가겠다 음. <웃음> 뱅크샷? 이제 김보라 참가자 현재 2위입니다. 이대로 2위 붙이기를 할수 있을지. 큐를 살짝 세웠다는 것은 약간 끌림을 이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네. 자 됐어요. 됐나요? 와. 와. 와. 야. 자세 잡을 때 조용히 해주니까 잘 치네. <웃음> 참가자들 실력이 진짜 대단하네요. 네. 자 약간 야, 비틀기도 이번엔... 이용해요. 으로 갑니다. 설민 네. 네. 멘토님은 어. 보시기에 우리 팀 말고 다른 세팀 중에 어떤 멘토 팀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 지금 현재로서는 딱 멤버 구성을 보면 조건이 멘토 팀 음. 참가자들이 아마 좀 가장 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빗겨치기. 자 빗겨치기. 아 너무 급하게 돌았어요. 음. 이렇게 되면 은음 마지막 리버스엔드 올라오네 안돼 들어가요 들어가자잘 쳤어요 아니 올라오네는 광구 역사상 중계방송이 처음 아니에요? 저도 처음 해봤어요 <웃음> 최초의 반말, 반말 중계 아 그랬습니까? 제가? 에. 에. 아 제가 노... 깜짝 놀랐어요 오, 아, 근데 이건 네. 건은 정말 대단했어요 뭔가 김보라 선수의 회전은 다른 선수랑 조금 틀린 거 같아요 예? 자, 부드럽게 진행된 바깥 돌리기 자, 사연속 득점하면서 김보라 참가자도 지금 34점으로 점수를 많이 뺏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김보미 참가자한주의 참가자가 지금 14점입니다 상당히 얇은 두께를 이용한 안으로 자켓인데 아, 섬세하게 자, 좋네 네. 섬세하게 득점 완성합니다 때문 저렇게 힘 조절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 그렇죠. 지금 네, 네, 같은 공은 이 속도 아니면 없는 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치. 속도 조절이 중해졌어요 자, 던지는 샷을 시도했는데 오! 키스 빠졌고 이번에 와. 야! 야! 이어서 끝점. 아, 던지는 스트로크를 또 얻어서 잘 배워 갖고 왔어요. 얻어서 배워 가지고. <웃음> 자. 브릿지를 꽉 잡지 않고 그냥 추면서 자. 아. 아. 자, 하지만 후반 막판 2연속 득점하면서 지금 64점까지 올라간 이우경 선수 이우경 참가자입니다 자 뱅크샷 네. 정확하게 스리시한 30.4에 떨어져야 돼요 30.3이면 빠져요 뱅크샷 <뭐라> 저 30.4, 30.3 이야기 하잖아요 정확, 네. 다 맞는 얘기들인가요? 아... 맞을 수도 있는데요? 거의 안 맞는다고 보죠 <웃음> 네. 제가 말했잖아요, 정확도 34.8%라고 네. 자, 조금 끌림이 전달됐어요 네? 전달됐어요? 자... 아. 옆돌리기인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배치입니다 말을 서... 해야 되는데 네, 또 이제 서영민 멘토님이잖아요 네? 한주희 참가자에게 한마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 지금 시간이 이제 한오분 남아서 조금 더 심리적으로 좀더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유경 참가자는 뭐 여유롭습니다 그렇죠 네. 자. 뱅크 작가입니다 짧아요 네 짧아요 자, 그러나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 사용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득점하고 전혀 상관없이. 네. 자. 자. 조금 찍혔어요 아...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노력하는자아 즐거워 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음. 아. 네. 그게 이제 운동 선수든 모든 분야에서 다 통하는 말인데. 네. 오늘은 그래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제일로 즐기는 선수는 진보라 음. 선수인 것 같고 오. 오. 미소가 끊임없이 있어요 지금. 아. 지금 그, 2위를 하고 나서부터. 그 김현석의 훈련이 <웃음> 그, 웃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3등일 때는 별 별로 안 좋더라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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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여유로운 2위 자리를 확보했다, 현재까지 그리고 현재 이제 자, 마지막. 이제 시간이 종료가 됐고 네. 이제 한주의 참가자 아다 득점, 비기닝이 필요한데 네. 자, 5점 이상의 득점이 필요합니다 자, 5점을 네. 득점하면 은 역전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자, 김보라 선수 우승기 싹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 망했구나 <웃음>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리다니 <웃음> 저숨안 쉬고 있었어요 자세 들어가고 아 15초 동안 숨안 쉬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서연민 멘토팀은 이우경 참가자 그리고 김보라 참가자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역사적인 순간이죠 네. 아, 네. 자 일단 한주의 참가자 이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소감이 어떠신가요? <웃음> 우는 거 아니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웃음> 저도 아 저도 그렇게 에. 아 저는 진짜 제가 서바이벌에 너무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극복을 해보겠다 했는데 평소보다도 더 대회 서바이벌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도 짧고 그 압박을 못 견디겠어요 한주희 선수가 이 참가자가 배치를 받았을 때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맞아요 어, 바깥 돌리기도 있지만 은 정말 예민한 두께로 들어가야 되는 좀 그런 섬세함이 필요했던 배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20분, 20분 좀 짧다면 잡을 수 있는 경기 룰에서 조금 피해를 본것 같아요 근데 약간 왜 저는 저칠 때만 막 되게 말씀하시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경기가 안될 때는 다 그래요 껴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한 주희 참가자 할때 제일 조용했어요. 아 진짜요? <웃음> 제가 명확하게 봤어요. 야 그만큼 한 주희 참가자는 조금 이 경기에 좀더 집중하는 과정에서 작은 소리도 거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기의 룰이 이거기 때문에 나보고 어쩌라고요. 아 근데 또한 주희 참가자로서는 또.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이 대회에 나오는 것 자체까지가 정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또 극복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또 여기 와서. 네, 저는 이렇게 해설 캐스터 분들이 앞에 계시는데, 당구를 치는 게 어쨌든 경험이잖아요. 네,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멘탈이 한 플러스 1 정도. 궁금민 <웃음> 참가자는 어떠셨어요? 제가 태이블 파악을 아직 잘못 해서 좀 많이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다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이 또 열심히 또 같이 함께 연습한 서현민 멘토님이나 팀원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아쉽긴 한데 그래도 서현민 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그럼 이제 아쉽게 본인 팀에서 지금 이 순간 두 명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음. 어, 두 분에게 음. 한마디 해주시죠. 진짜 너무 고생들 많았고요. 또 짧은 워낙 게임이라 너무 이제 떨어진 거에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게 탈락한 두 선수 공이 너무 어려웠어요, 다. 솔직히 너무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더 연, 연습 열심히 해서 다들 이제 좋은 플레이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김보민 참가자, 한주희 참가자는 더 이상 미쓰리 쿠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분 모두 퇴중해 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첫 이닝 빼고 모든 게다 아쉬웠고요 저는 뭐 자기소개에도 말했듯이 피닉스 불사주니까 죽지 않고 다시 누가 밟아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좋은 인연이 됐으니까 멘토님 저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한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 아닌가요? 그죠. 한번 팀은 영원한 팀이고 한번 멘토님은 영원한 멘토님이니까 네. 2라운드 두번째 팀, 조대오멘토팀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정수빈 아 참가자가 보기에는 네개팀 가운데 우리 팀의 단합력이라든지 친해진 우정의 그 농도라든지 어떤가요? <웃음> <안치란가> <웃음> 안 친한가 보다. 저희 언니분들께서 <웃음> 네. 너무 성격이 좋으시고 아, 너무... 군기를 잡은 건 아니고요? 네, 전혀. 음. 그래서 네. 더 편하게 지금 네. 단합력 좋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위축되겠세요 <웃음> 아까 얼차례 받았고, <웃음> 아, 얼차례 받고 왔답니다차례 아, 받았어요. 얼차를. 근데 다른 팀들도 보면 그 분위기가 좋다가 이게 팀 내에서 두 명이 탈락된다라는 걸 알고 분위기가 좀안 좋아졌거든요. 황남 참가자 보시기에는 우리 팀 분위기 어떻게 변했나요? 분위기요? 네. 우리는 그냥 즐겁게 하자. 아유. 오, 그랬어요. 네. 아, 이팀 팀웍이 벌써부터 느껴지는데 오. 자 그럼 팀 구호 외치면서 어,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 구호 준비되셨나요? 네. 어 기대되는데요. 네. 슈퍼 파워! 어, 예. <웃음> 이거 안 맞췄죠? 이거 방금 뒤에서 만들었죠? 100%인데? 자, 이제 조재우 멘토팀 팀 서바이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 이유라 참가자입니다. 자 자세가 빨리 들어가요. 그만큼 연습이 잘돼 있다는 증거인데, 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자 조금 부족해요 연습이. 연, 벌, 아니 첫판 치고 연습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인의 의도는 첫판인데. 장 쿠션에 일원 쿠션으로 설정을 했는데 약간 두께가 많이 맞으면서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시합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국민지 입니다 네. 네. 중간부터 독한 해설 날리고 계십니다 조재호 멘토에 속한 참가자분들이 보통 멘탈이 세신 분이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환경에 어. 적응을 할수 있을까요? 이런 환경은 처음 겪어보니까 네. 무지하게 힘들 거예요 참. 바보같이 쳤구나 어, 바보같이 쳤구나 말 같지도 않게 쳤구나 <웃음> 자, 일단 송민지 선수까지는 무득점이었고 정수빈 참가자입니다 자, 어? 좋습니다 어, 네. 오 좋은데요? 아우 좋아. 아, 네. 아, 그래도 근처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비록 아쉽게 빠지긴 했지만은 내공의 이 수구의 속도를 완급 조절했다는 부분에서 칭찬을 주고 싶네요. 이번 1이닝 마지막 참가자 황나연 참가자. 지금 네 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돈이 필요한 선수입니다. 왜 돈이 필요하죠? 청약에 당첨돼 가지고 지금 계약금이 없어요. 우리가 또 이분한테 배워야 될게 있어요. 뭐요? 최근에 청약이 되셨다고요. 아, 어, 응. 축하니다 <웃음> 인터뷰에서는 즐기러 나왔다고 했는데 이 경기에서 떨어지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올라간 두 선수는 계속해서 상금을 걸고 3라운드, 4라운드 진행하기 때문에 자, 자 역시 이야 어. 어, 연습 안돼 있다면서요? 정신 차린 거죠 체리닝이 <웃음> 네, 지났기 때문에 그만큼 이네 명의 선수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다 보니까 경험도 <웃음> 아니, 많은 거예요 아니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나이 중에서 네명 중에서, 중에서. 그렇죠. 네. 경험도 가장 풍부하고 자 조금 밀렸어요 네. 자 다음은 송민지 참가자 음악 전공자였다고 하죠 자 그럼 그렇게 되면 리듬은 잘 타겠네요 이 당구도 하나의 리듬을 타야 되거든요 자 오+ 오 이거예요 이거. 우와, 리듬 자, 좋아요. 리듬 감각이 없었다면은 방금 이 바깥 돌리는 엄청난 어려운 배치였는데 엄청난 리듬감이에요. <웃음> <웃음> 자, 이거는 또 뭔가요? 이거 뭔가요? 들어가요. 아 비게치기 야, 네. 오, 이팀 지금 초반부터 지금 동시에 달려 나갑니다. 그렇죠. 자. 누가 먼저 치고 나가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자, 너무 성급했어요. 조금 더 내공의 속도를 올려줬다면 조금 더 확률이 있었던 피켓치인데황나현 참가자 또한 이번 배치 분명히 성공할 걸로 믿습니다. 네. 자, 어, 일단 좋습니다. 출발 오 엄청난 걸 해냅니다. 두 번째 이닝에 전원이 모두 득점 성공 한 처음인데요? 어 조조하면 어,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 제가 의도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게. <웃음> 아니, 어떤 걸 의도하셨는데요? 네? <웃음> 어떤 걸 의도하셨는데? 잘하고 있는데, 의도를 하르다고요 의도를 하았다고요 자, 쥐시만 아니면. 은 아! 불편한 자세였어요. 어! 어, 그런데! 어! 힘이! 어! 어! 어! 아. <웃음> 알고 있었잖아요. 같이 했어요 그냥 좀 진짜 공이 왔는데도 핫이 안 나가서 또 실수를 한게뱅크샷 들어갑니다 자, 세게 출발했어요 쉭이. 됐어요! 와! 아아 뱅크샥 이야, 역시 셉니다 당구를 알고 치네요 센 언니 이유라 세게 출발합니다 자, 전체적인 바란스가 다센 이유라 참가자입니다 이유라 참가자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네 <웃음> 아니 선수가 대답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웃음> 저, 처음이에요 제가, 선수가 대답하고 들어가는 <웃음> <돌아가고> 요 제가 지금 무너지고 <웃음> <물어지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지금 최연석 해설위원이 당황했어요 <웃음> 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방금 자 <웃음> <아니>, 어쨌든 <웃음> 최연석은 셰프고요 김현석 해설위원 아, <웃음> 저도 당황했어요 지금 저도 당황했어요 어찌됐건 동료지만 오늘 적이잖아요 득점했을 때 참가자분들이 서로 박수 쳐주는 게참 보기 좋네요아 혹시...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요 어. 그런 거안 하셨어요? 샤방 한... <웃음> 그런 거안 하셨어요? <웃음> 박수치는 샤방 없어요 제구 경기에서 <웃음> 저 형이 옛날에도 그 상대방이 잘 쳐도 박수를 안 쳐주던 형이예요 아, 이분만 그러셨군요 네. 이분만 아, 원래는 당구에는 매너가 중요한 스포츠예요 동생들은 이제. 잘 쳤다고 맨날 이렇게 똑똑똑똑 박수 쳐주는데 아, 아, 안쳐게주라라 자, 이제는 급지기 시작하고 있는 정수빈 참가자 시작하고 자 자, 조금 자, 찍겠어요, 노렸어요. 찍겠어요. 아. 자, 벽노어요 찍겠어요 자, 바깥 돌리기 오, 길게 오, 됐네요 어? 아, 아 살짝 뻔될 거... 뻔했습니다 됐다면서요? 될 뻔했어요 항상 이3구션 경기는 이적구를내 공이 맞아야 득점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미리 멘트는 하지만 절대 제 말을 믿어서는안 돼요 그냥 50%는 걸러들이시면 됩니다 조심스럽게 옆 돌리기 자... 이건 확실해요 확실히 됐어요 확실히? 자 걸러들으세요 네. <웃음> 리 자, 송민지 참가자. 땡! 슛! 자, 자 일게 바깥 돌리기 짧게 갈것 같은데요. 짧게. 자, 키스가 관건인데. 키스. 오. 네. 들어가네요. 정수빈 참가자가 네 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팀착한것 같아요. 이거든요 네. 음. 음. 일단 백샷 자, 됐어요. 됐습니다. 야, 3이닝에 이어서 두 번이나 뱅크샷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유라의 날이 아니었나 그좀 운수 좋은 데 성민지 자. 참가자 자 역시 욕심 많은 선수예요 여차호 원뱅크 야. 자. 오늘 성민지 참가자의 추구가 이재구를 그렇게 그리워하는데 만나주질 않네 이재구가. 자또 그러고 보니까 정우수빈 참가자는 공격하기 전에 패턴이 한지승 선수하고 거의 흡사하네. 오, 그래. 비슷해요. 오. 원래도 닮아가는 법이잖아요. 네. 자, 이 부분이 비슷하면 안 되는데. <웃음> 득점되는 건 틀려야 되는데. 아, 지금 한지승 선수 비슷하는 겁니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이제 한지승 선수가 못 쳤을 때를 상상을 좀 해봤어요. 아, 그렇... 자. 됐어요. 오, 몰라요? No. 됐어요. 몰라요. 됐어요. 맞나요? 맞나? 됐어요. 박수 나왔어요, 자, 어, 박수 나왔어요 이 행운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은 네. 청약 금에서 나온 거요 <웃음> 완벽한 그 간절함이 지금 이번 공격에서 나온 거예요 청약이 아나 되는 게아닌거든요두 그렇죠. 번의 행운이 따라야 운이 되거든요 운이 좋은 사람만 되는 건데 아직 그운 남아있습니다 자, 저아 좁은 틈으로 빠지네 이렇게 실수하면 은 입주 못할수 있어요 <웃음> 이청약이 된다니까요? <웃음> 입지는 다. 계약금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에이. 아, 당점이 높아져 가지고. 오, 오. 오! 야, 이 코너에 코너의 신비. 오. 이상하게 걸리면 저렇게 튀어나와요. 야, 야, 지금 기운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조재요 멘트에게말 걸지 말아겠잖아요. 왜요? 해설하고 있잖아요. <웃음> 내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자, 옆돌리기. 또 돼요? 그래요? 오? 또? 오? 또? 오? 또? 아 아, 백크샷 아 사이로 빠져버렸습니다 자, 당점 좋고 자세 좋고 자, 오, 또? 오, 따라가요 가능해요? 따라가요? 자, 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야, 야, 아 야, 90도 넘어서 100도짜리 인데요 아 100도 <웃음> 흥내 어, 득점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지금. 이건 아,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지오멘토님 히다오리의 선수 이후로 가장 낫게 <웃음> 자. 아또 갑니다 욕심 많아요. 자오오오 오? 오, 오. 아. 오. 아니 여기서 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죠 두 명이? <웃음> 아쉬워서 아쉬워서 온 거죠. 네. 자 키스 만나면은 됐어요. 오, 키스 와, 드디어 들어갑니다. 비치기는 그 경쟁이에요, 이제부터. 전반에 벌써 치열했어요. 예, 치열합니다. 자, 비게튀기 길게인데요. 어, 자, 좋습니다. 오. 오, 들어가요. 어, 이영석 득점. 자, 그러면 송민지 참가자 28점으로 단독 2위로 올라섭니다.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당점에 따라서 오, 자 여개전 줬어요. 진짜 나오나요? 쭉 들어가야 됩니다. 쭉 들어가야 됩니다. 자, 쭉 들어갔어요. 회전 와여기전을 썼어요. <웃음> 성공한다면 또 2위 자리 확보합니다 네, 2점짜리 오오오와 아, 아. 아. 어. 오. 오, 아, 아. 오가 세번 나왔어요. 자, 세 아. 번의 간결함이 있었던 공격이죠. 생각보다 테이블이 하나도 안 길어서 황 한국 참가자는 인터뷰 때는 즐기로 나왔다 아직까지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전혀 즐기 모습이 아니에요 즐기 한국 모습이 자, 만약에 들어간다면 전전전이지만 대역전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출발합니다 출발! 자, 들어갑니다 자리에 예. 자. 자 이렇게 되면 더 전반전은 이유라 참가자가 43점 그리고 정수비 참가자와 송민지 참가자가 공동 2위로 마무리합니다 아저 부평 국밥이요 <웃음> 가위바위보 하는 건 아니죠? 야, 아이고 떨려라 아, 어,